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이자 교사,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다 책을 출간한 작가 하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 첫째 아이는 고3 수험생이었고 저는 수험생 학부모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 강북에 있는 자사고를 다녔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수시에서 포항공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최초와 파였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연구의 뜻이 있어 올해 포항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고3인 것을 알고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 예비고3 학부모들이 입시와 관련되어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1년 전에 아이 입시가 걱정이 되어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한 어머니를 동네 카페에서 만나 이것저것 물어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죠? 지금 예비 고3 엄마들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입시 경험을 나누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는 정말 복잡합니다. 수시만 해도 몇천 가지 조합이 있어서 복잡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아이는 내신 공부하랴, 수행평가하랴, 수능 준비하랴 이세 가지 활동만으로도 매우 벅찹니다. 여기에다 아이에게 입시 정보까지 알아서 하라고요? NO NO NO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학할 대학과 학과에 관련된 입시 정보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몫이 됩니다.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입시 용어조차 모르는 학부모님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몇년전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몇 억대의 김주영 코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를까요? 특히 저처럼 입시에 문맹이신 분들은 아이 담임선생님과 제대로 된 상담이라도 하시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고3 수험생 학부모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제가 잘한 일도 있었고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래 내가 좀 잘했지? 하는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입시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이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 뭐! 라며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제가 아이 공부에서 손을 뗀 상태라 거의 입시 문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도 자세히 몰랐고 아이 성적표 보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표준 편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아이 등수와 등급만 간신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월에 아이가 고3이 되자 입시 문맹을 탈출하고자 책한 권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책은 평범 엄마 박원주 작가님이 출간하신 우리아이 인서울대학 보내기였는데요. 엄마 입장에서 쓴 책이라 읽기도 쉽고 아들 키우는 같은 입장이라 공감도 잘 되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용어를 익히고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3 부모님들이 평상시 같았으면 입시 전문가들의 설명회를 쫓아다녔을 텐데 지금은 전 국민이 거리두기 상황인지라 아이 학교에서조차도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 카페와 블로그, 유튜브를 저, 적절히 활용했는데요. 온라인 카페는 두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로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수만이 카페였고 다른 하나는 이공계 대학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이공계의 별이라는 카페였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는 주로 입시 컨설턴트들이 운영하는 곳을 이용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버는 무료인 거 아시죠? 어, 저는 유튜브에 붙는 광고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회원을 가입했더니 매달 한 8천 얼마 정도 어, 그 정도 내고 보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보았습니다. 제가 잘한 점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으쌰 으쌰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입시라는 큰 산을 무사히 잘 넘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중간 기말고사 시험 볼때 원서 쓸때 자소서 쓸 때, 면접 준비할 때, 수능 시험 볼때 우리는 언제나 한 팀이었고 저는 아이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적합한 원서 전형을 알아봐주고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글들을 모아주었으며 면접을 준비할 때는 아이 학생 부와 자소서를 보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도시락을 싸주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후회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입시 정보를 얻는 데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의 결정적 실수는 특히 아이 원서 쓸때 지원 전형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지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떨어졌는데요. 그두 학교는 일반 전형이 아닌 서울대는 에 직윤 전형을 카이스트는 학추 전형을 썼더랬습니다. 서울대 직윤 전형과 카이스트 학추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 아이들이 쓴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자사고 아이들이 그 전형에 써서 붙는 아이들도 있지만 소수라고 하는군요. 특히 작년에는 서울대 직윤 전형에서 수시 최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일반고 학생들이 매우 유리한 해였습니다.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아이들은 대부분 일반 전형으로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시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실 서울대 지규는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는 게 좋다고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워킹맘인데다가 8월 달에 집 이사를 해서 바빴기 때문에 이사 끝나고 입시에 대한 공부를 9월부터 부랴부랴하기 시작했는데 원서 접수가 코앞에 다가와서 꼼꼼하게 저녁 유불리를 챙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의 글들도 읽어보려면 등업이란 걸 해야 되는데 등업을 한번 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카페들은 미리 미리 가입해서 등업을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합격 자수서도 볼수 있고 면접 기출문제도 볼수 있고 합불 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제가 후회되는 점은 자수었을 때 아이를 너무 전적으로 믿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수서는 아이도 처음 써보고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정답도 없어서 끝도 없는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수서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이가 9월에 수시에서 6군데의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6개의 자수서가 나와야 합니다. 평소 공부하던 대로 아이가 알아서 잘 쓰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걸요? 아이가 제수서 맞출! 제출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오는데도 자수서 마무리를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모두 컴퓨터공학과를 쓰고 서울대는 산업공학과를 썼는데 전공적합성에 맞게 다른 소재를 끌어다 쓰느라 아이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자수서 제출 마감 시간 30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부모가 해주지도 못하고 머리를 쥐었짜는 아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갔습니다 결국 아이는 서울대 자수서를 마감시간 10초 남겨놓고 나서야 제출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완성하다 보니 자수서가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마감 전날에 미리 확인해보고 밤세워서라도 쓰게 할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2022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는 자소서가 통폐합되고 약간 글자 수가 축소된다고 하니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말에는 자소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 자소서 한번 챙겨보세요. 아이들이 자소서 쓰는 게 처음이라, 생각, 처음이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해서 꾸잡고 뒤로 미루기 십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고3 엄마가 되려면 첫째, 지금부터 입시 정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셔야 합니다. 입시 정보는 책, 블로그, 카페,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루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고3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세발에 피겠죠? 둘째, 아이 혼자 외로운 입시 전장에 내보내지 말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아이가 지치지 않게 함께 옆에서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입시라는 큰 산을 아이와 함께 넘고 나면 아이와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깁니다. 엄마, 저 험한 산을 우리가 넘었어! 라고 말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요. 올해 고3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영상은 고3 입시 경험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총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 내신 공부할 때, 원서쓸 때, 자수서쓸 때, 면접 준비할 때, 수능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올게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은 입시 문명을 탈출하고 입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